네, 안녕하세요.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일단 경기 내용도 크게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어 일단 저번 경기보다 좀 발전한 점이 보여서 네,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흥적인 것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고 또 운영적으로 많이 보완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 이길 때는 확실하게 계속 돈 차이가 벌어지게 그렇게 운영이 된것 같습니다. 메타의 변화도 있었을, 있었고 또 사실 메타보다는 뭔가 팀 게임을 해왔던 방식이 조금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스프링에서는 그게 크게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썸머 와서 그런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아무래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팀들이 많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, 싸움도 근거 없는 싸움들도 많이 나고 또 누군 어떤 팀에서 싸움을 걸었을 때좀 흘리기보다는 많이 그냥 싸움으로 크게 나곤 했는데 썸머에 와서는 팀들이 확실하게 근거에 맞춰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운영적으로 미숙한 팀들은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듣기 좋은 말들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, 그냥. 음,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썸머 시즌 들어서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좀잘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봐야 될것 같아. 음, 이제 지훈이가 아직 스1한 살로 알고 있는데 네. 벌써 총키를 해서 이제 제 나이 때가 되면은 몇 키를 할지 벌써 네. 기대가 되는 것 같아.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워낙 다들 가족 같이 지내기도 했고 또 비록 이제 팀이 엇갈리긴 했어도 뭔가 다들 개인적으로 뭔가 불화가 있거나 그런 게 아예 하나도 없었어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같아좀 자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기면 자를 거라고 하는데 빨리 이겼으면 좋겠네 성적 자체는 이제 정규 시즌 성적 자체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경기력만 어떻게든 네,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 경기력만 그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일단 경기력 올리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. 사실 팬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, 어, 사실 경기할 때 보이지도 않고 이제 뒤에 계시니까, 어, 그리고 뭔가, 예전처럼 뭔가 끝나고 인사를 드린다거나 뭔가 그런 게 없어서 크게는 체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뭔가 그 경기장의 화이트 노이즈나 그런 것들에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실 몸무게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밥이 맛 있어서 네잘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<웃음> 응원받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지금 좋지 않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확실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더 응원해달라고는 데 못하겠고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 비슷하게만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